미슐랭. 안녕하세요 미슐랭 피카체입니다. 콩입니다. 저희는 어디 와 있나요 지금? 오늘은 대망의 아! 고양이가 있는 집이죠. 세날이 집에 왔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헨드릭스 진을 좋아하는 세날입니다. 성교육이나 뭐 강연? 그리고 이제 성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성아티스트 세날이고요 문화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팟캐스트 연애밥상이라는 프로그램 하고 있으니까 많이 저희도 구독해주세요 원래 미술랭이 되게 열렬한 팬인데 제가 얼마 전부터 술담화라는 전통주 구독? 서비스? 요거를 하는데 이거첫 박스를 받았어요 이거를 미술랭 분들하고 같이 마시고 싶어서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술담화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술담화는 이제 전통주 토신 판매가 허가가 나면서 전통주를 한 달에 한두병 정도씩 보내주는 서비스인데요 보통 한 양조장에서 나온 두 종류의 다른 술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음. 더해서 약간 간단한 우리나라 안주? 제가 봤던 건 연근칩이나 뭐 감귤칩 뭐 이런 어. 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 혼술하기 좋은 서비스입니다 이게 정기구독 시기죠. 맞아, 맞아. 얼마 내시나요? 한 달에 얼마? 3만 0천 원이요. <웃음>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전통주를, 내가 그것도 모르는 전통주를 두 병씩 바로 집 앞까지 대, 갖다 주고, 거기에 되게 안주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언박싱 음. 해볼까요? 언박싱 해봅시다. <웃음> 여기 옆에 뭔가 문구가 써있는데요? 특별한 <웃음> 당신을 위한 <웃음> 찾아오는 인생술. 술. 인생술. 아, 술 아. 담아. 이정도면술도말이서 저기. 사과 사과 사이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지과사가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요 사과 사과 사이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는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사과 있긴 있어요. 이거는 유자 크래커입니다. 아 맛있겠다. 하지만 우리에게 첫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두 가지의 전통 주죠 송순 농축액이 들어있대요. 풀송주는요 소나무의 솔잎과 송순이 들어가 깔끔하고 드라이한 맛이 특징입니다. 음. 추천 음식 은 문어 스케 꼬막무침 배추전. 네 여기 넣는 음식이죠. 네. 하지만 네. 그래도 비슷한 <웃음> 회가 있어요. 회가. 회가. 어, 그런가? 어, 그러네요. 음. 명인술이래요. 무형문화재 되어 음. 있는 살균약주고요. 이게 700ml네요. 네, 용량이 꽤돼요 되게 커요. 음. 알코올 13%. 원재료는 햅쌀 정제수, 첨가물 음. 솔잎 송순농축액. 입니다. 우리나라에 음. 지금 전통주가 약 2,000 종, 음. 예 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구독을 몇년 몇 동안 해야 돼요? <웃음> 그러면은 거의 한 100년 정도를 <웃음> 그쵸, 구독을 해야 100년 구독을 <웃음> 해야 갖출 <100년 구독을 웃음> <100년 구독을> <웃음> <나아줄> 수 있잖아요. <웃음> <웃음> 술은 담솔이라는 술이고요. 여기어 보면 40도라는 도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움을 갖춘 담솔은 증류식 소주 특유의 불맛을 잡기 위해 감압식 감막 감압 감압식 증류 기법을 <웃음> 사용합니다. 이후 2년 저, 2년이나 저온숙성 기간을 거친대요. 그래서 부드럽지 않은 음식의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기름기 있는 구이류나 시원한 국물의 특징인 탕류와 잘 어울리며 추천 음식 갈치구이, 민어탕, 돼지고기 산적 채끝구이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비슷하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음식이어가지고 저에게는 스피릿가 있습니다. 연어 기름지고 꼬소한 음식이요 맞아요. 감도튀김 얼마나 기름고요 <웃음> 꼬소한 음식입니까? 담소리 이름이 담소리는 이유가 증류주를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방을한 방울, 한 방울씩 얻어져서 영혼? 이라는 뜻인가봐요. 아 그래서 그 소울 할 때, 소울. 해서 담솔리라고 아 지으셨대요. 어머, 어머, 뭐. 담소리.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당연히 아줄 알아요. <목소리> 아이서울유? 어전술 입에. 아, 술 입에. 아, 아이 서울류? 저는 술담화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에 이렇게 다양한 전통주가 있는지 진짜 몰랐고, 그래서 어 사실 또 이게 한 가지를 보내주는데 또 이런 책자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술을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그러면 드디어 설성주를.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갑시다. 갑시다. 미수랑